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괄 적용 사업 개시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괄 적용 개시 신고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건설 현장에 일용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위한 관리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산재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세번째로 기성금액 청구, 정산 및 각종 증빙을 위한 증명서 발급에도 일괄적용 개시신고가 필요하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고기한을 살펴보면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장은 원도급 공사를 시공할 시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공사금액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사가 끝난 현장도 개시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용개시신고를 한 다음에 공사기간이 변경되거나 공사금액이 변경되어서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괄적용 게시신고 이후에 공사기간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당초에 신고된 원계약 공사기간이 끝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사업종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관리번호로 근로내역 확인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갈 적용 사업 개시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